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3일 토요일 밤입니다. 어 어제 이어서 오늘은 이제 장기 임대 주택이 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됐을 경우에 보유하고 계시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던 그 거주 주택을 팔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걸 짧게 잠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 여기 보시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1번이 거주주택입니다. 2번이 장기임대주택을 이렇게 등록을 해서 세를 늘 받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조합원 입주권이 된 거예요. 이 상태일 때. 입주권 상태일 때 파는 건요 앞에 거수주택을 양도를 하는 겁니다. 어, 이럴 때 그동안 뒤에 계속 집인 것처럼 똑같이 적용을 해주느냐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 보시면 요지는 어, 요지 말고 밑에 내역을 잠깐 먼저 볼게요. 사실관계 어, 지리자는 1990년도 경기도 과천 별양동 어, 소재 A 아파트를 취득을 했어요. 90년도에 A를 취득했습니다. 그 20, 2011년도에 12월 13일부터 이제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셨네요. 이게 2013년부터 임대주택이 이제 된거예요 이렇게 어, 해놨다가 2013년 9월 1일까지 3년 8개월 동안 주택으로 임대를 했어요. 어, 그리고 이 아파트는 15년 7월 10일 날 이제 조합은 입주권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3년 8개월을, 어, 임대주택 그 사업으로 기간을 채우고, 어, 그 이후에 이제 1년 4개월 정도 남은 요 기간만큼은 아직 그 5년의 임대 그 의무 기간을못 채운 거죠. 아마 이분은 옛날에 단기 임대를 했고 세법상은 5년은 임대를 해야 그 혜택을 보는 그런 게 아마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96년도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비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지금까지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네요. 음 먼저 아파트를 먼저 샀고 얘를 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고 어, 등록하기 전에 그 앞에 이제 96년도에 어, 다른 아파트를 하나 사서 계속 어, 거주 중이었고 거주 중에 앞에 먼저 샀던 걸 임대주택을 등록한 그런 케이스였네요. 근데 아직은 기간을 어, 3년 8개월만 살았는데 1년 4개월이 남았는데 이제 어, 요 거주주택을 팔게 된 겁니다. 원래는 요 뒤에 산 주택을 파니까 얘가 임대주택이 아니면 당연히 과세주택인 거죠. 뒤에 한 거니까 그죠? 근데 앞에 집을 임대주택으로 했기 때문에 거주자주택을 팔 때는 얘가 원래 주택수에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랬는데 얘가 집으로 가만히 안 있고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럴 때도 어 뒤에 샀던 요 거주자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느냐 이 뜻입니다. 질문 이해되시죠? 볼까요? 이럴 경우에 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A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조합은 입주권으로 전환이 됐고 먼저 샀던 게 그죠? 입주권이 돼 버렸고 B 아파트 거주주택인데 요걸 팔때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 19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155조 19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임대주택 등록하는 그런 특례입니다. 이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9항,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텄네. 요게 적용되느냐? 요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물어 놨는데, 결론은요? 위에 답을 한번 볼까요? 요지. 장기 임대주택이 도시 및, 어, 도정법, 그니까 러 48조를 따른 관리 처분 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어, 입주자 선정,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조합은 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특례가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 하는 질문에 회신으로 온 답변은요. 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9항 아까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라 했죠. 여기에 따른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5년을 다 채우기 전에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 주택을 장기 임대 주택으로 보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한데요 그런데 어, 요 입주자로 선정된 그 지위로 전환된 이후에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아까 적용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 다만 임대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영 제21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 영 155조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1항에는 이제 그 비과세가 안될때 임대주택 세금 계산해 내는 게 적혀 있겠죠. 요 내용으로 비춰볼 때. 어근데 기간에 아까 포함이 안 되는 그 기간이 있는데요. 기간을 충족 못할 때 세금을 낸다 되어있죠. 근데이 기간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여기 갈로 안에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전 6개월 그때부터 중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대주택 그 기간에서 뺀대요. 뺀대요. 이걸 다 빼가지고 5년 이상을 요분 같은 경우에는 충족해야 이제 비과세가 됐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언제 등록했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죠? 혜택들이. 지금은 이제 장기 임대 10년밖에 없는데 요건 옛날에 요 기간이 정해졌을 때였겠죠. 근데 지금은 옛날에 임대주택 등록하신 분들이라도 뭐 재개발에 만약에 집을 조그만한 빌라나 연립을 사서 임대주택을 등록을 해가지고 계셨어요. 그동안. 그러다가 관리처분이 났어요. 나중에 신축이 되면 새 아파트를 원래는 다시 요거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로 완공이 되면 임대주택 그 등록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파트는 맞죠? 자진 뭐 말소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관리처분 6개월 전 기준으로 임대주택 기간을 다어 법에서 정한 옛날에 등록한 분은 최소 5년의 요건을 충족 못했다라고 하면 어 아까 비과세 입주권 바뀌었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된다는 부분을 다시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 법이 요 나왔을 2015년도만 해도 뭐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됐는데 법은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진짜로.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게 또다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여게어제 이어서 오늘 답을 드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국세청에 뭐 국세청에서 발행한 책이 있어요. 워낙 요즘은 어, 복잡하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국세청도 아마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어, 며칠 전에 신청했는데 오늘 왔네요 16일부터 원래 택배 진행 중이라 하더니 요 안에 우리가 헷갈려 하고 애매하고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 책을 또다 사서 뭐 읽으시기가 힘드니까 요 안에 있는 걸 필요하다 싶은 거는 제가 유튜브에 하나씩 하나씩 한땀한땀 한땀 정리해서 같이 공유하는 걸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소장님들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 책을 하나 주문하세요. 자 책이 요겁니다. 주택과 세금이에요. 어 그냥 서슴에 답합니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같이 이 책을 집필을 그, 했네요. 가격은 7천원이에요. 7천원. 택배비 2천원이 붙더라고요. 저는. 이거 어, 사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요 책을 교과서처럼 제가 아리까리하고 애매한 세금들은 또 정리해서 유튜브에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택배 받는 데는 며칠 걸렸어요. 이거 받는 게. 한번 사서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 이 책을 샀고요. 그 다음에 저희 대학원 수업에 이게 지금 필요한 책이라 제가 샀는데 이 책도 제가 하나 샀어요. 책 두께가 이렇습니다. 제 책도 아닌데 마치 책 장사 같네요. 제가. 무슨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제 얼굴 두께만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양도소득세를 전문 세무사님들이 다루셔야 할 만큼 복잡하게 바뀌어 있어요. 양도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짬짬이 이 책들을 보려고 이 책은 9만원 줬어요. 9만원. 열기도 무겁습니다. 9만원짜리고요. 아까 이 책은 7천원짜리입니다. 7천원짜리. 근데 쉽게 편하게 애매한 거를 골라보기에는 7,000원짜리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깊이 있게 어좀 법률적으로 좀까지 접근하면서 볼라하면 뚜껑 책이 필요한데요. 2021년 양도소득세 같으면 해가 바뀌면 또 쓸모가 없어지겠죠. 가격은 9만원이나 하는데 그렇네요. 하나씩 하나씩 필요한 거는 공유하고요. 또 괜찮은 책들은 이렇게 원천적인 걸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책을 사다보시면 도움 되시겠죠. 아,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아, 일찍 가서 조금 쉬어야 되는데 뭐 어느새 또밤 10시가 다 되어가네요. 이러다가 우리 집 현관 비번이 바뀌겠습니다. 일요일은 푹 쉬고 월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많은 응원이 됩니다. 이제 2만 명이 곧다 되어갑니다. 구독 그 회원 숫자가에. 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부족하지만 모르는 것 열심히 배워서 또 아는 데까지는 함께 공유하고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